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요. 전남 화순에 있는 PGA 골프 연습장이에요. 여기는 인도어 그리고 파스리장 이렇게 있는데 어, 오늘 여기 어떤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시작하는 게 모노레일을 탑승을 해요. 탑승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Let's go. 1번 으로는요 거리는 220m고요. 어, 상당한 오르막 경사예요. 여기는 오르막 자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등산 코스를 어,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페어에 상당히 넓고요. 아직 기대는잘안 보이는데 살짝 좌우고를 끌고 하고 일단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220m. 2번홀은 어, 내리막이고요 경사가 극과 극이에요 상당한 내리막이고 어, 거리는 75m 정도 됩니다 80m 치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내리막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뒤쪽이 좀 공간 이 있어서 그래도 큰 거보다는 작은 게맞겠죠어 그린 우측으로 벙커가 하나 있고요 어, 여기도 상당히 세월이 넓어요 그리고 잔디 상태도 되게 좋아요 티박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한번으로는요 어, 거리는 50m고 여기는 또 오르막이에요 어, 마찬가지로 그린 옆으로 그린 앞쪽으로 벙커가 하나 있고요 어, 여기도 이제 짧은 거리치고는 상당히 넓습니다 4번으로는요 거리는 110m고 앞쪽에 내리막 경사고요 어... 어... 해저드가 되게 큰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린도 상당히 어... 괜찮고요 여기 되게 괜찮은 것같아 처음에는 가격이 3만 원이길래 좀 비싸다 싶었는데 와보니까 어... 여자분들은 이제 모든 차를 다 잡을 수 있고 남성분들은 물론 드라이버가 안 돼요 근데 상당히 연습하기 좋은 그런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그린도 굉장히 좋아요 115m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오르막이라서 좀더 그런 것 같아요 한1 3 0까지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우측에 벙커가 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진짜 보시다시피 진짜 골프장처럼 굉장히 설계도 그렇고 되게 코스도 잘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잔디관리서부터 그린 그리고 이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6번으로는요 어, 또 드라이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홀이 나왔습니다 파코리고 거리는 210m인데 어 여기는 정면에 깃대가 보이긴 하는데 오르막이 여기도 상당해서 어 거리가 210 훨씬 넘어 보입니다 여성분들 드라이버 싹가능이고요 <웃음> 남성분들은 아쉽게도 드라이버를 잡으실 수 없어요 거리가 상당히 길고 어 페어웨이도 넓어서 제 생각에는 잡아도 될것 같은데 뭐 여기 룰이기 때문에 어 남성분들은 아쉽게도 드라이버를 잡으실 수 없습니다 자 7번홀은 어, 거리는 4 0 m 예요 어, 내리막이고 음, 뒤쪽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린이 되게 외,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막 경사가 상당해요 40m입니다 어, 이 그린 경사가 되게 상당해서 퍼팅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8번 홀은, 어, 내리막 거리고요 여기도 거리가 좀 깁니다. 135m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1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넓고, 길고,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음, 전라도에서 최근에 본 그런 파스리장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어, 어, 어, 어. 아... 마지막 거에요 9번홀은 어, 거리는 65m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해저드가 앞에 있고, 어, 내리막 경사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는 음, 그린 이해저드 때문에 그린 주변에 이렇게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거리는 65m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웃음> 실제 여기 써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거리가 많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거리 측정기도 좀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을 실제 거리보다 좀더 클럽을 많이 여유있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을 고생했어 안녕 여기는 어 일단 천에 3만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돌아보니까 전혀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관리 너무 잘 되어있고 잔디 코스 뭐하나 남을 할게 없어요 그린도 정말 좋고 심지어 퍼팅 연습하기도 너무 좋아요 경사가 좀 적절히 있어서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최고 최고 여기 진짜 강추 최고 안녕 <웃음> <웃음>